안녕하세요, 칸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저희 버킷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어 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문제긴 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중반까지 다 흘렀는데 네, 한 반, 반년, 반년 버킷리스트. 그럼 제가 좀 적으면서 할게요. 글씨를 좀잘쓴것 같아요. <웃음> 네, 글씨를 좀잘쓴것 같아요. 자, 일단은 <웃음> 그러니까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아닌 것도 좀 한번 적어볼게요, 자연스럽게. 일단 1번 이거는 옛날에도 그냥 회사 직원분들한테 이제 뭔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다가 나왔었던 건데 외뉴 직원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니까 회사원이 한번 대보는거죠 일단 1번 이거는 현실 가능한거 같아서 일단 1번으로 적어, 적어볼게요 근데 안받아주면 어떡하지왜내놨을 뭔가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닌데 제가 카페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훈훈한데 커피를 이렇게 타서 나왔습니다 선님 <웃음> 방금 방금 로드같지 않아요? 나나 방금 이래도 같은데 죄송합니다. 딱 <웃음> 커피를 예, 예, 칙칙칙 예, 칙해서 오! 어! 이게 예, 칙칙 칙해서 예, 딱 타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었는데 뭐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적어볼게요. 3번어또 뭐가 있을까요? 버킷리스트. 영국 맨체스터 가서 맨유 경기 직관하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으니까 왜 적으라고 했겠어요 회사에서 아마 뭔가 해주려고 하겠죠 이거 이거를 같이 아마 하는 컨텐츠를 아마 또 찍겠죠 제 눈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3번이 됐으면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가서 맨유 경기 직관하기를 꼭 컨텐츠로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7년이 됐으면 하는데 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하는 거긴 하겠지만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 8년? 이렇게 좀 그래도 뭐 8년? 8년 정도 이렇게 지금 8, 9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제가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단독 공연까지는 아직은 뭐좀 저기하더라도 미니 콘서트 정도 좀 작게라도 일단 콘서트 하기.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힘들어 보이죠. 근데 그래도 일단 버킷리스트니까 작성을 해볼게요. 콘서트. 뭐 콘서트하기, 뭐팬 뭐 가로치고 뭐 팬미팅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실제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할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까지도 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목표 음악방송 활동 한번 더하기 그래서 음악방송 활동을 한번더 하고 싶은 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도 볼거리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이거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 정도를 좀 소프트하게 적어봤어요. 사실은 어, 2020년 6개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칸토의 버킷리스트였으면 저는 뭐 그래미 가기, 카네랑 듀엣 무대 서기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일단은 어, 2020년 버킷리스트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밤 일단은 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적었는데 네. 왠지 왠지 왠지가 하는 사람 왠지. 하튼 왠지... 여 왠지 직원 체험기는 제가 왠지 곧할것 같아요. 왠지 시키실 것 같고 왠지 아무 썼다고 왠지라는 말을 계속 쓰네요. 네 왠지 <웃음> 왠지 브랜뉴뮤직 직원 체험기 콘텐츠를 왠지 찍을 것 같고. 카페 알바도 사실은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무데서나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 가서 어, 메뉴 경기 직관하기는 100% 안 돼요 이거는 약간 300% 못해요 이건 일단 2020년 6개월 안에는 못해요 콘서트 하기는 이거는 아,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은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직 그 감이 안 잡혀서 사실 이거는 모르겠고요. 음악 방송 활동 한번더 하기는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 않다라는 안치 않지 않지, 않지 않지 않을까 <웃음> 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브랜뉴 뮤직 체건 체험기는 바로 이거 찍을 것 같은데 왠지 2020년 남은 6개월 동안의 버킷 리스트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진짜 모든 걸다 빨리 하고 싶고 어, 불가능하더라도 되는 거라도 이제 빨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이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6개월에 그런 버킷 리스트 같은 걸좀 작성을 해서 일단 올해 또 알차게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 감토였습니다